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릭은요 바로 카드 컨트롤인데요 약간 패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시죠 네 이런 기술이었고요 아 보면은 굉장히 와 이거 쩐다 와 이거 패스인가? 와 이거 뭐지? 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허먼패스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먼패스라면은 이제 대부분 요렇게 저는 이렇게 연출을 하거든요 일단 허먼패스부터 알려드릴게요관객의 카드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다 브레이크를 잡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요렇게 들어오면서 커버를 해줍니다 커버 해줬죠? 브레이크 자체도 이렇게 손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이렇게 메카닉스 그립인데 여기서 검지가 요 카드를 요 밑에 있는 패킷을 요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자잘 보세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죠 일단 관계시에서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여기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오른손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손을 이렇게 옮기면서 요렇게 연출합니다 자 손을 옮길 때와 안 옮길 때 여러분들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 손을 일단 안 옮길 때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요렇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요렇게 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죠? 자 홈원패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자면 검지로 요걸 이렇게 밀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커버를 쳐준 다음에 이거를 올려두면서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이 허먼 패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관계의 카드가 중간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밑으로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옆으로 빼놨잖아요 그죠? 관계의 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엄지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지금 검지와 엄지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아, 엄지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 이제 카드를 요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카드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오른손의중장 여기 눌러주고, 엄지가 이렇게패킷을 살짝 떼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듭니다. 사, 지금 그립이. 살짝 떼면은, 요렇게. 자, 지금 요 상태가 됐죠? 이 상태가 됐는데, 여기서 아까 가르쳐드렸던 그 홈원 패스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덮어주시고. 근데 약간 이게 두께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랑 또 이거를 해놓고 나서 볼 때랑 이게 좀 달라요. 여기 좀 내려가야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티가 안 나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요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진짜 카드 중간에 넣는 것 같이 패스 했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검지가 요거를 카드에 있는 요 부분을 떼주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렇게 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홈원패스 지금 들어갔죠 그냥 검지를 떼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스무스하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 정말 대충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트릭은 홈런패스 들어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미 바탕으로 갔잖아요 그죠? 관계의 카드를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마술사들도 굉장히 많이 속을 거예요 요 트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밑으로 보내기 네이런 어, 기술이었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걸 알려드릴 때가 됐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